마지막이다. 마지막 오늘 마지막 시네요. 마지막 장면인데. 음, 해피엔딩. 이거 얘기해도 되나? 해피엔딩으 끝나서 지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이잘 되고 좋은 세상으로 끝날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. 마이 베이비 이 어, 그내 카메라네? 어? 잘 쓰고 있어? 되게 편하지, 그거잘 어? 나오고. 항상 나는 뭐, 동영상 찍을 때 옛날 노래 보지 아, 이상아. 미연이. 안녕. 고생 많았어. 마음 응, 고생도 많이 하고. 그 설렘도 느껴서 좋았던 것 같아. 그러네, 한의상을 떠나보내야 되네. <웃음> 그래, 외로워하지 말고 행복하게 잘살들렴 다리랑 발렇게